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뭘 하나 하더라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식당을 차리더라도 장소, 맛, 서비스가 다 전략인데 사업 전략에 대해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사업 모델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저만의 사업 모델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을 성공시켜 대박 한번 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궁리해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발한 아이디어는 그리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뛰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힌트를 많이 모아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아이디어의 보고가 됩니다. 잘 팔릴 아이템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이 아이템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건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사례와 같이 국가연구개발 과제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구성요소 그리고 어떻게 수립을 하는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버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획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팔아,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비즈니스 모델은 돈을 버는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커니즘 안에는 구성요소와 그리고 프로세스가 포함되고 그걸 계획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시기 전에 먼저 비즈니스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즉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란 How to make, 어떻게 만들어, How to sell, 어떻게 팔아 돈을 벌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바로 비즈니스 모델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 바로 고객 해당되어지는 고객과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러한 아이템이 경쟁사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고객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고객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건지를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렇게 제공된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건지에 대한 수익 모델을 작성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고객에게 주는 가치가 경쟁사와 다른 차별적인 요소가 되는 우리의 기업 역량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구성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가지의 구성요소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작성된 아멕스 사례 살펴보기 아멕스 여행자 수표는 현금 대신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표입니다 아멕스는 왜 이러한 수표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아멕스 여행자 수표는 왜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을까요? 비즈니스 모델의 네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멕스는 개인 여행객과 기념품 상점 등 관광점을 고객으로 선정했습니다. 여행자 수표를 통해 개인 고객의 경우는 현금 소지의 불편함과 도난 및 분실의 위험성을 탈피할 수 있고 관광점은 수표를 받음으로써 금액이 비싼 물건을 파는 데 용이해졌습니다. 아멕스가 돈을 버는 구조는 개인, 고객 및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선불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아멕스가 가져야 했던 역량은 위조가 힘든 수표 디자인 기술력이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의 첫 번째는 바로 고객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우리가 작성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고객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인가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고객 가치 제안서를 작성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포함해야 할 것은 그 고객에게 주는 혜택이 바로 경쟁자와는 다른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바로 경쟁자와의 차별점 요소를 작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객가치 제안서 안에는 바로 고객의 혜택과 그리고 그 고객에게 주는 그 혜택이 경쟁사와의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고객가치 제안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객가치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순서 고객가치 제안서를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고객 가치 제안서는 총 6단계로 1에서 4단계까지는 고객의 혜택에 대해서 작성하고 5단계와 6단계는 경쟁사와의 차별적인 점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1단계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 작성합니다. 2단계 목표 고객들이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갖고 있는 불만 또는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작성합니다. 3단계 제품 또는 서비스명과 스펙을 작성합니다. 4단계 목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무엇인지 작성합니다. 이때 가능한 계량적 표현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5단계 경쟁기업명과 경쟁제품 또는 서비스명을 작성합니다. 6단계 경쟁사와 우리 제품의 차별적인 경쟁적 우위 요인이 무엇인지 작성합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작성한 고객가치 제안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례는 말라리아로 고생하는 2천만 명을 목표 고객들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고객들이 현재 사용하는 모기장의 사용기간이 짧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품명은 모라망이고, 모기를 쫓아내는 모기장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5배 이상 오래 쓸수 있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존슨 모기장과는 달리, 이 제품은 5배 이상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모기장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인체에도 아무런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치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타당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고객 및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 세 번째는 바로 수익 모델을 작성하는 겁니다. 수익 모델이라는 것은 바로 돈을 어떻게 벌 건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이 수익 모델을 작성하기 위해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아 이렇게 작성해야지. 라고 하고 작성되는 게 아닙니다. 수익 모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보고 또는 많은 그림을 그릴 때 자료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많은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 또는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수익, 여러분들만의 수익 모델을 구축하시기 위해서는 경쟁사 또는 유사 사례들을 많이 조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된 트렌드 살펴보기 1950년대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맛과 서비스를 표준화한 맥도날드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맛을 느낄 수 있고 빠른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창고형 매장, 월마트입니다. 도심에서 20여 분 정도 떨어진 곳에 넓은 창고형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넓은 매장, 많은 물건, 충분한 주차공간을 전략으로 세워 기존의 마트들을 잠식시켰던 사례입니다. 1970년대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페덱스를 들수 있습니다. 페덱스는 이길 배송을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가장 중심에 있는 조지아주의 집화장에 당일 주문된 물건들을 모두 밤 12시까지 운반합니다. 그리고 바로 분류 작업을 거쳐 각 지역으로 다시 운반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그 결과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사례로 델 컴퓨터를 들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고민거리는 컴퓨터라는 특성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사양이 다양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맞춤형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필요한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사례로 이베이와 아마존을 들수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소통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페이스북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회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회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 광고 수익을 얻습니다. 2010년대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트렌드는 공유입니다.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숙박 공유 서비스로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해주고 저렴한 비용을 받는 구조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의 네 번째는 바로 기업 역량을 작성하는 겁니다. 기업 역량이라는 게 뭘까요?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즉 독특한 나의 것을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경쟁사와 차별화된 기능 또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 차별화적인 요소의 핵심이 바로 나, 나만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역량이라는 겁니다 그걸 작성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바로 투자자나 또는 고객들이 여러분의 말에 설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역량을 한번 스스로 잘 정의하는 것도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일좀 하고 싶어서 작년부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막상 시작하려다 보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창업을 했다가도 폐업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손님들을 많이 끌수 있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되게 중요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마케팅이 사업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한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업종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엄청 많이 바뀌겠지만 어, 기본적인 건첫 번째는 전 약간 지인 판매 의존을 절대 안 했어요 전 처음에 사업할 때 절대 지인들한테 사달라는 소리도 안 했고 왜냐면 은 지인들은 초반에 매출을 끌어 올려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 내 진짜 고객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함정에 좀안 빠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실 엄청 나게큰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시는 소상공인이시라면 마케팅이 사실 엄청 특별한 걸 하, 하려고 하시면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면 이것저것 해볼 텐데 사실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되게 기본적인 마케팅들 예를 들면 뭐 파워블로거를 무료로 다 그냥 오게 해서 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본인 블로그에 좀 이벤트를 좀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기자들한테또 체험할 수 있게 체험권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사실 아직도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다양한 SNS가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을 아직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네이버 마케팅에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히려 처음에는 사실 입소문 내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한테 우리 가게로 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이시면 우리 쇼핑몰 들어와야지 사람들이 사는 건데 그렇게 끌어당기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유통채널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물건을 대신 팔아줄 유통채널 대신에 유통채널들은 수수료가 좀뭐 20-30%에서 백화점이나 이런데 오히려 비싼 데는 들 50% 이상이 갈 수도 있지만 본인 생각에 아 내가 이 정도는 마케팅비로 태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유통채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유통채널 판매를 했을 때 사실 유통채널은 나보다 더 저렴한 아이템이 나오면 그걸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있지 말고 유통채널 판매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재구매를 할 때는 나한테 직접 구매를 할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판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럼 저도 마케팅 여러 방면으로 잘 활용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구축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인 네가지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활용하실 것은 바로 고객 가치 제안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즉 고객 가치 제안서를 작성한다는 라 것은 이 안에 바로 고객이 누구이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어떤 혜택을 내가 줄 거며 그럼 그러한 혜택을 통해서 이러한 제품이 경쟁사와 어떤 차별화가 되는지를 작성한 내용이 바로 고객가치제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객가치제안서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그고객 가치 제안서를 기반으로 어떻게 그러면 내가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수익 모델을 작성하는 과정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런 수익 모델을 작성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할 수 있도록 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러한 것들을 할수 있는 바로 기반을,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 기, 증거인 기반이 바로 우리 기업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에게 가치도 줄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건 바로 설득력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작성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수립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시는 거고요. 그 경쟁자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나랑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바로 그 경쟁자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파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경쟁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많은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하고 똑같은 아이템의 경쟁자가 없다 하더라도 유사 아이템의 경쟁자를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요 그러한 유사 아이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만든 것을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팔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시는 것이 비즈, 여러분의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기 이전에 행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쟁자가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바로 시작입니다 네, 경쟁자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산업 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네, 산업 지도라고 하는 것은 원료, 부품, 조립, 유통, 최종 소비자 이러한 하나의 축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된 축에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누가 있는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작성되어진 기업들 간의 관계를 작성해서 요약하고 정리한 표가 바로 산업지도입니다. 이러한 산업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쟁자들이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제품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어떤 기업과 관계를 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가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지도입니다 이러한 산업지도 작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경쟁사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보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이 산업에서 어떤 축에 속해서 사업을 시작할지 즉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을 해야 할지 하나의 기초가 될수 있는 자료가 바로 산업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경쟁사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축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산업지도입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 기본 개요, 그리고 구성 요소, 작성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만든다는 것인데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비즈니스 모델은 정말로 창의적인 걸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내 나만의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간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그림을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내가 어내 거는 이겁니다 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 내가 특히 경쟁사나 또는 선도 기업들이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또는 어떻게 팔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의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나는 어떤 요소를 통해서 나의 독특함을 통해서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실 때는 바로 경쟁사와 우리가 선도기업들에 대한 조사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나만의 것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경쟁사나 선도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사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경쟁사나 선도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업을 파악할 수 있는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산업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산업지도라고 하는 것은 원료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어떤 축으로 과정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축에는 어떤 기업들이 1등으로부터 어 순서가 시장 점유율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그러한 원료로부터 또는 부품 또는 부품에서 조립, 그다음 조립에서 유통, 유통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그 과정에 기업 간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경쟁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지를 계획하는 데도 바로 이 산업 지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